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여러 질병에 사용되는 피마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마자는 의학박사가 말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자연치료제 중 하나로 탈모와 피부질환의 특효라고 설명하고 신비로운 치유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식약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마자 기름을 자극성 완화제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마자 오일은 아주까리씨를 짜서 만든 것이고,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마자 오일로 팩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미시놀산과 지방산, 리놀렌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십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뻐서인 본초강목에서는 풍습으로 인한 반신불수, 돌발적인 두통으로 인한 청력장애, 바늘이 살까지 찔린 증상, 탈장갑기, 부인의 태가 내리지 않는 증상 등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락을 개통시켜 각종 동통을 먹게하고, 악성종기와 농을 배출시키고, 해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마자 기름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리놀렌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모발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두피의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을 주며 따뜻한 피마자 기름을 눈썹이나 머리에 발라주면 모낭샘을 자극해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2-3주 후에는 개선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로 탈모로 걱정이 아주 심하던 사람이 피맞아 오일을 매일 바르고 잤더니 두달 안에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탈모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례도 있으며 어떤 남자분은 영상까지 올려서 효과를 봤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여성분은 속눈썹을 조금이라도 길게 만들기 위해 오일을 면봉에 묻혀 바르고 훨씬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며 그 외에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마자 오일을 바르면 정말 속눈썹이 길어질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한의사는 털을 생기게 하는 식물성 성분인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6, 그리고 지방산 등을 고루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마자는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실수로 눈 속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심한 자극으로 인해서 눈이 뻑뻑하거나 눈충혈이 생길 수가 있고 부작용에 대한 사례도 있으니 사용하실 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의학학술지에서는 피마자 기름을 근육통과 다박상 그리고 관절통에 발라주면 정맥에 피가 모이는 것을 풀어주고 부기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풍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반신불수, 뇌졸중, 신경성마비, 여성생리통 등에도 치료효과를 전하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는 안면신경마비 시 피마자를 집지어서 병이 생긴 곳에 0.3cm 두께로 바르고 붕대로 감으면 10일 이내에 치료가 완치됐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피마자는 해독작용도 매우 뛰어나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 간경화와 황달 등의 간기능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리치놀산과 리놀렌산 성분은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 기능 및 소화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위장막을 보고하고, 소염 및 항염작용, 식도염 대장암, 십이지장궤양위궤양 그리고 위염 등의 각종 위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마자는 백성과 완선, 악성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 감염을 치료하는데 항진균 약품만큼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고, 피마자 기름을 데워서 환부에 바르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시켜 피부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 발생하는 잡티와 기미, 주근깨, 사마귀 그리고 여드름 등을 완화시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국제동물학학술지에 등재된 한 연구 결과에서는 피마자 기름이 각종 피부질환 문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마자 기름은 병원성 사상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뜨거운 물이나 불에 화상을 입었을 때 피마자 기름을 발라서 거즈로 감싸주면 빠르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식용으로는 어린잎을 삶아서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물에 데쳐서 그늘에 말려 묵나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피마자는 맛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들어 있고, 여름과 가을에 잎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약재는 1회 3그램을 200cc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특히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 기름을 짜서 외용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피마자는 유독성 식물로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되고, 씨앗껍질에는 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씨앗이나 기름 찌꺼기를 먹으면 심한 부작용이 생겨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는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를 금하시고, 전문가와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